죽일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들고 아마 타겟을 잡으면 새로운 타겟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연쇄라는 거 보니까 타겟 타겟 타겟 이렇게 있고 타겟 잡으면 줄어들고 타겟 잡으면 줄어들고 해가도 여러 번 잡는 것 같은데 문제는 타겟 외에 플레이어를 죽이면 쿨타임이 늘어나. 어? 어? 신직업 좋다. 아, 타겟을 죽이면은 쿨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일단 미친부터 근데 타겟 누구일까? 밖에 가겠습니다. 타겟이 표시가 된다 어 너무 좋은데? 타겟 표시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위치를 알수 있잖아 저 터널에 있네 터널에 썰고선 이제 순간이동기 타고 가면 되겠다 어 와, 이거 진짜 좋다 아, 위치를 알수 있는 게 커요 어디 있는 거야? 터널에서 미션하고 있같은데 음. 아래 창고에 시체 있어서 발견했는데 폐거 아니에요 폐 아니에요 같이 갔어요 35렙 뉴비님 어디로 오셨죠? 35렙 뉴비 실험실 누가 쓴 거지? 그니까 그전 동선이 어떻게 돼? 강당? 강강? 죄송한데 강당에서 태어나서 보일러실까지왔는도2초도안 됐거든요 그때 실험실 아, 와서 입주되는데 불만 있어요? 에? 세탁실에 네명 정도 있었거든요? 누구누구 누구 있었죠? 저그 세탁실 위에 있었어요 붕동품 보관실이요 저는 실험실에 있었어요 양원사하죠 <목> 묵님이랑 <목> 묵님이랑 <목> <목> <목> 이쿠님이랑 골동품 보관소 홍호님까지? 뭐, 범인 찾아세요 범인 찾아서? 누군데요? 위에 첫줄 세명 중에 한명 있을 것 같은데? 나, 나머지는 다 봤거든요 음. 아, 저는 실험실 옆에 보일러실에 있어요 얄림 님도 봤어요 세탁실에 오케이 그럼 호스잖아요 근데 흰고래님 이거 혹시 시체 어디죠? 이거 이거 샹들리해 샹들리 일단 신직업 좀 테스트를 해보죠 내 네, 타겟 누구지? 안녕하세요 이님 오빙이 네. 너무 이님좀 이상... 수상하죠? 네 수상한데요? 좀 수상해 이거 누구지? 이거 자꾸 터널에만 있는 사람 있는데? 헬리콘인가? 잠깐만 양..양님 양님, 양님. 야, 저 죽으면 이컷님 쳐주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강금마켓 하세요? 아, 아, 그니저이양님 <웃음> 양님, 양님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부를 이유가 있어 터널 쪽좀 같이 갈래요? 터널 쪽에 좀 수상한 사람 있는데 잠깐만요 가기 전에 저 죽으면 이컷님찾주고있아 오케이 오케이 나 죽으면 양. 아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실래요? 거기 아까부터 호님이 자꾸 계속 첫 라운드에도 아니, 있었는데 중간인가봐 조관이 왜 여깄지? 있는 어디 갔어? 누가 아, 있었어? 펠리컨 같은데? 타겟? 터널에만 있는 거 네. 보니까 펠리컨 같은데요? 흰고래형식 펠리칸 어, 조관 아니면 염탐 아니면 비둘기 아니면 차원여임자 펠리컨이라고 네. 덜덜 직업이 너무 많으니까 어, 일단 저... 볼게요 뭔가 이상한데 일단 전 사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문 업자예요 어? 뭔가 보고 있었는데 시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라진, 사라진 위치는 아래 참고 이미 사라졌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호호님은 펠리컨이 아니야? 조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쪽에 있는데, 오는 거 썰자. 저분은 아직 나못 보거든요? 스킬 쿨 타임 안 돼가지고, 자, 이러고 있다가, 스킬 쿨 되는 동시에, 조간 켰을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조간 작업하나 본데? 아, 이거 저기로, 저, 저렇게,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조간아 찰자로 저렇게 도망가는 건가? 여기서 조룡아 찰자 본다, 지금.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졸업가 첫째 보는 거 같은데, 그쵸? 저 졸업한 첫째잖아. 지금 조금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아 있어? 어, 키클 준 건가? 키클 준 건가요, 나? 네, <놀람> 창고고요큰시기님 같거든요. 누 이런 게 탄다고 왜요? 일러 때부터 링크 없던 사람 적이 있는 막잖아요또 링크 있었는데요? 첫 일러 때부터 보일러실이라고? 저도 새 많이 오되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그 고양이님이랑 고양이 소리냈는데요아깜생이데그 비둘기, 깜생이 비둘기야. 근데 그것보다 던 편에 이제 오른쪽 밑에 이씨 있잖아 이씨. 시름실 위에서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얄리얄리, 얄랄랄라 쇼쇼쇼기가 있었는데 알게요? 갑자기요 가, 갑자기, 갑자기 <웃음> 이렇게 나를 본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실험실에 없었어요 저 어, 어디 계셨죠? 전판이라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암튼 저는 이 시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큼식이 님 얘기는 끝난 건가요 혹시? 큼식이 님은 그 갑옷에서 누가 자꾸 소리를 내는데 그게 누군가 생각을 했던 니 큼식이 님이라네요 그러니까 비둘기예요 오리도 근데 숨을 수 있긴 해요 아, 왜냐면 전라운드 때 아니, 계속, 계속, 계속 숨어 있었거든요? 아, 아 근데 전라운드 때어 뭐야? 어?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 이번 라운드 때호우님 죽었잖아요 근데 뉴비님이랑 이쿠는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 묵님이 발견했고 그럼 큼직이님이랑 양님 밖에 없는데? 나는 가보에만 있었다고요 묵님 같은데 이거 쫙 자작한 것같도 하고 굳이 자작을 아, 왜 합니까 그 큼직이님이랑 양님이랑 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암살로 얄리님 잡은 거 아니야? 큼직이님 진짜 비둘기에요? 아이쿠! 아이쿠! 아니에요 저 염탐이에요 들어가보세요 들어가 봐야 알, 이해할 것 같아요 여기 양 여기 들어가 봐 들어가 봐오케아 오케이x3 오케이. 알겠어 x 한명저 있다 yes. 아 yes. 여기 그 창고 위에 삼거리인데요 복도에 방금 우애기 밥 주고 양님이 가는 거 보고 올라갔는데 바로 시체 있었어요 그거 뉴비님이 썰고 갔거든요? 이거 뉴비님이거든요? 뉴빈님밥 주러 안 와요 저랑 같이 는데 말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이펙에 있는데 내가 종까지 왔거든요. 예. 종까지 와가지고 한바퀴 더 온대 이쿠시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죽이기 직전에 펜프씨가 지금 시체 눌렀거든요? 일단 뉴빈님이 묵님 썰었거든요? 도도새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제가 썬걸 봐가지고 할게요말하잖아요프네아금식씨 어, 지금... 그래. 잠시만요. 죽님 뭔데? 뉴빈님 혹시 자경단이에요? 자경단이에님왜 썰었어요? 아니 님 썰었잖아요. 뭐 어떻게? 죄송한데 금식이 씨 이미 님이, 이미 님이 린거 확신하고 지금 적 찍었거든요. 어? 아! 자 큼싱이님이랑 양님이 오리고 뉴비님이 작용인가 그러면? 왜썬 거예요? 묵님? 아니 내 네, 왕위 어, 이쿠님이 오리라니까 이쿠님 지금 뭔데요? 아니 지금 큼싱이 아, 아, 씨는 님이 말 어, 발음 하나도 안 듣고 나 맞짓고 있거든요 님 님이 오린 거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이길라고 지금 아, 이쿠님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어디였요 뷰비님? 나 있구요 난, 난 내가 그냥 칼 썰고 어, 턴, 턴 씻게 나 보안관이거든요? 군님 썰으 갈게요 아우리 누구야? 아나 도와줄게 누군데 <웃음> 아니 뭐야? 아나중민만 남은 거 같은데? 아진 누구야? <웃음> 뭐야? 야, 뭐야? 야, 미, 뷰비님이 쓴거 맞아! <웃음> 뷰비님이 쓴거 맞아! 내가 쿨케쿨 빨라가지고 난 사람들이 어딘지 디 보이잖아 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재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으로 재밌었다. 이판좀 재밌었다.